니다 집에서 긴 시간을 보는 아이들 안전사고가 많이 많이 신경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안전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좀 사고한 형장이 있는데요 교사 들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긴 원피스 그 다음에 카브 스카프와 같이 긴 옷자락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차량에 오십기어 목졸림이 오는 사고가 생겼어요 터뜨때 조심히 꺼내지 않아 친구 머리나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밖에 나가려고 할때 서로 다퉈가지고 부딪히거나 벽에 꼬무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뜨거운 국물 앞에서 장난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욕조에서 점프하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네, 커튼 블라인드 줄을 장난을 쳐서 어,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들이앞도안 보고 뛰다가 그 자랑 책상에 꽝 부딪혀 버린 거 있죠 놀이감에서 쏙 빠진 자석을 으깍 삼켰더니 숨을 실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갔습니다 생활안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현장에서는 교사들과 영유아가 같이 학습단을 만들어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과 관련한 생활안정송을 만들어 가정과 연계하여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송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안전기자였습니다. 안정 안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 우리 모두 조심하고 실천해 나가요.